성공만 하려고 할때 인생이 진짜 실패를 하게 돼요. 성공만 하려고 할때 진짜 실패를 하게 된다고. 다시는 못 일어나요. 중요한 얘기를 좀 하면은 어, 사람들은 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굉장히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쵸? 뭐 사람을 만날 때도 어, 다투지 않고 항상 좋았으면 좋겠고 내가 사업을 시작해도 어, 하나의 어떤 두려움 없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시행착오나 어떤 이제 작은 자잘자잘한 부여 포함들 부딪힘이 있을 때더 잘됐던 경험이 있을걸? 친구랑 사귈 때 제가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한테 깡패같이 정말 아나무인처럼 정말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그냥 약간 진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아 그냥 내가 좋게 생각해야겠다. 이게 없어.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거야. 야나 기분 나빠. 나 짜증나. 나 화나.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다 말합니다. 제가 그냥 느끼는 감정을 다 말했어. 다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충카야 나는 네가 너무 나의 롤모델이야 나 너처럼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수 있니? 라는 말을 지금보다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이런 일을 하잖아 대놓고 대놓고 그냥 좋은 말 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보다도 그때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은것 같아요 동년배 친구들한테 롤모델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합니다 그때 친구들은 아직도 남아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에 갑니다.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생각이라는 걸좀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아나무인처럼 지낸 게 아닌가. 너무 깡패처럼 생, 지낸 거 아닌가. 다른 애들은 화난다고 다 화내는 게 아닌데 나도 좀 참자. 내 감정을 좀 참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막 건드려. 화가 나. 근데 참아. 아니야 좋게 생각하자. 저 친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야. 그래. 에이 설마 그렇게 했어? 일부러 그렇게 했어? 너무 기분 나쁜데도 아니야. 좋게 생각해보자. 춘카야 막 울고 싶어. 근데 아니야, 울지 말자. 아, 남자가 우는 거 아니야. 내 감정들을 그냥 억누르고 참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어, 모든 친구들과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어.. 친구가 없어. <웃음> 모든 친구들과 친구지만 내 친구는 없어요. 모든 친구들과 친구야. 인사해. 아무도 날 싫어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도 날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날 그렇게 크게 싫어하지 않는데 크게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때 친구는 남는 친구 하나도 없어 부딪히고 싸우고 야! 니가 뭐 맞니? 니가 틀렸니? 야! 이러면서 하고 벼락같이 화내면서 싸웠던 친구들과는 지금도 너무 잘 지내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연락이 없어도 그냥 걱정도 안 되고 그냥 연락하면은 어제 만난 것처럼 또 친하게 만나서 또 대화가 돼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만나질 않아 친구가 없어 그때는 왜? 내가 거리를 두고 내가 막아나잘 지내려고만 하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인생도 적당히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크게 나는 욕심도 없고 그냥 난 망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냥 최소한의 생활만 하면 살 거야. 나는 그냥 직장생활하면서 그냥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은 나 그거면 돼.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하면 살면 그렇게 못 산다고. 제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나는 그냥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낼 거야. 잘 지내기만 할 거야. 이러면 잘못 지냈잖아. 똑같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안전하게. 평범하게 못 산다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나아갔을 때 오히려 안전하게 살아요. 오히려? 요 나는 부자가 되기 싸고 나가,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아. 평범하게. 여러분이 말하는 평범하게. 여러분의 평범함의 기준은 좀 높지 않습니까? 크게잘 산다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은 그러면 평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힘들게 살게 돼요. 부딪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실패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필요한 거라고요 잘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니라고 부딪히고 싸우는 거꼭 필요하다고 인생에서 근데 물론 이제 뭐 맨날 싸우는 거 문제가 되겠지만 당연히 부딪히는 일이 있고 당연히 실패하는 일이 있고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아무 감정이 안된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생이 나락으로 가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좋아져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씩 말을 하면 걱정되는 게제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들을까봐 이게 제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이전에 말했던 말들과 이렇게 조화를 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1차원적으로 들으면은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 근데 어떨 때는 뭐라도 하라고 해 라고 말을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애쓰지 말라는 거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하라는 겁니다 어..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하라는 얘기를 집중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 애쓰는 거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 원래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실패하면서 성공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성공하는 거라고요 성공만 하려고 할때 인생이 진짜 실패를 하게 돼요 성공만 하려고 할때 진짜 실패를 하게 된다고 다시는 못 일어나요 성공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거든 근데 실패 너무 당연한 거라생각 하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성공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정도는 다 알아들어요 우리 포밀리 <웃음> 아니 가끔 가다가 보면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아니 슝카님 도대체 어떨 때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떨 때는 왜 아무거나 하라고 하고 뭐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못 알아듣더라고 <웃음> 아니, <웃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유치원생한테 말하듯이 더 쉽게 얘기를 해야 되나 가끔 생각을 합니다 <웃음> 알아들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횟수 경험치를 많이 쌓으려고 노력할 때 성공은 부산물처럼 따라오게 되어있다 실패를 바랬기 때문에 실패를 동작해도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죠 이게 진짜 중요한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충간이 너무 당연한 말 하시는거 아니에요 하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 앞에서 저 그..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한다니까 모든 포밀리가 한두 명도 아니야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실패 안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충칸이 실패하지 않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나요? 보통은 이것만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와서 실패 안 하려고 한다고 여기서야 말은 잘하지 막상 자기 일이 돼서 오면은 실패 안 하려고 한다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요 마음으로 실패하면은 실패가 아니지 사실 실패라는 건 사실 실패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실패인데 실패하고 나서 그거에서 뭘 배워서 다시 하면은 경험을 쌓은 거잖아 경험을 쌓는 걸 즐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여러분의 성공을 누구도 여러분의 성공을 막을 수 없죠 아무리 이제 말은 쉬워도이제 막상 현실에서 이걸 실패하면 타격이 진짜 클것 같아 그럴 땐 저한테 와서 너무 두렵다고 막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것은 만약 실패한다고 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훨씬 더큰 성장을 하고 훨씬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로 생각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할 걸 감안하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떤 걸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거 맞아요 근데도 그냥 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어쨌든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핑크빛 꽃길은 아니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얘 예, 꽃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배웠어도 제가 맨날 그얘 예, 비유하죠 양궁을 해서 쐈어 정확하게 배웠어 그래도 10점만 맞지 않습니다 9점도 맞고 8점도 맞고 뭐 어떨 때는 뭐 6점도 맞고 그쵸 그것처럼 여러분이 소원을 창조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 이론을 배웠어도 막상 소원을 딱 쏘면은 약간 빗맞아 어? 내가 원하는 거랑 살짝 살짝 어긋나네? 근데 이루어지긴 한 거야 그것도 근데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고 내면의 무의식이 아직 다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바람의 저항처럼 여러분의 무의식의 저항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하면서 뭔가 저항하는 생각들이 있어 아니면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어떤 저항들이 있어요 바람처럼 그래서 내가 원하는 10점이 아니라 뭐 8점, 뭐 7점 이런게 맞는게 있는데 그것도 성공한 겁니다 그것도 성공한거고 잘한거예요 잘한거라고요 그렇게 쏟아부면 10점도 맞고 하는거죠 근데 맨날 10점은 맞진 않아요 사람이 어, 처음에 방황을 하죠 어, 방황도 하죠